안녕하세요 향기동동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또 율무 레몬 비누를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그 영상에 담아 봤어요 우선 율무랑 레몬을 우리는 그 우린 물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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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mm -hmm. you. 제가 사마귀가 잘 나는 피부라서 이 비누를 만들어서 쓰게 되었는데요 어, 저처럼 좀 사마귀가 잘 나는 분들은 또이 율무 레몬 비누를 쓰셔도 좋고 또 율무를 이렇게 드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